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 당구 빌리웨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접시 플레이트 시스템인데 일족구를 막고 가는 접시 플레이트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긴각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시구 영상을 통해서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긴각 접시 플레이트 시스템 어, 수구가 1적구를 맞고 나와서 먹는 공이죠. 자 먼저 수구 출발 포인트 1, 2, 3, 4, 6. 8, 요쯤은 9가 되겠죠? 자, 1목적 구 포인트 5, 10, 15, 20여까지는안 쓰겠죠? 10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원쿠션 포인트 10, 반이 10입니다 20, 30, 40, 50, 60, 70, 80. 요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식은 출발 곱하기 1 목적구 수는 원쿠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제 수구가 지금 3이 있죠? 일목적는 5에 있습니다. 그러면 3, 5, 15죠? 자, 15. 원코션 15를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어, 당점은 3시에서 2시 반 가량 팔로샷입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네, 수구 출발. 장쿠션 포인트를 문의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여기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 3, 4, 6, 8 이렇게 가죠? 여기는 2, 1, 1, 0.5, 0.5, 0.5 이렇게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타 하러 가시죠.